관계대명사도 할수 있을까요? 네. 네, 한번 해볼게요. 음, 이거도 명사하고 네. 네. 관계대명사 여기 오고 네. 이거는 어, S b 하고이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이게 예의 네.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, 네. 어. 음, 미안해요. Uh, so, girl? l i e apple? t h a t okay. h a s o y t h okay. There is... a k a y okay. What do you h i n k What do you think? 그냥 he likes to write. 어! 그렇지. The girl likes a fool that he likes. 와! 그렇지. 맞아요. 자 그러면 또 질문. 어, 너무 잘하는데? 이대 대신에 혹시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있어요? 피치 쓸수 있고요. 네. 사람 사람 오면 후도 쓸수 있고, 흥도 쓸수 있어요. 와, 그렇지. <웃음> 완벽하다, 완벽해.